짜 어, BTS. 짜잔 BTS. 어 방송 예전입니다. 어, 아 진짜. 아. 아니, 네, 아, 다 저기 딜레이라 그런 거아니 아니 아니 또. 오. 이런데 좀가 있다 이 정도. 다안될것 같아. 어떻게 해야 <목소리> 돼? 몰라. 아씨. 형이 <웃음> 형이 되겠어요? 지금 왜안찢는 아, 우리하서가 아, 가 뭐, 제가 라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제가 가 됐네요, 됐네요 뭐, 제 됐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우리는 정답. BTS. 인사 <웃음> <이제> 바꿨어? <웃음> 다시 해봐. 죄송합니다 우리는 BTS. 어, 되게. 야, 우리, 땅, 우리 땅, 우리가, 땅. 우리가 <웃음> 왜 왔느냐? 이제 콘서트 끝나고. 그래서. 그렇죠. 네, 단체 구입을 한번 하려고 왔는데. 그 그렇죠. 네한 네, 명이었죠? 아, 네. 없네요 오디 네. 갔어? 왔어, 한 명이 왔습니다 아잘잘 하네, 지금, 지금, 아니, 지금 이제 그 휴식을 취하고 휴식. 있습니다 네잘 회복하고 네. 네.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래, 짧게 그래, 하고 뭐괜찮다니다 솔직히 네. 대신 네. 이 친구가 안네요 <웃음> 그래서 나쁘지 않은 진영이 안무 네. 전해달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 자기의 소울을 여기다 탐구하겠다고 올렸어요 여기가 여기. 네. 아니, 얼굴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멀쩡해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 봤으니까 음. 음.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음. 뭐, 어떻게지냈어요게어 <웃음> <지난데 다들 웃음>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요게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요게어 어떻게, 어고있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어어어어어 형 30kg 빠졌어. 오우 오우 대단해 대단해. 지금 61? 오우. 6 1까지어떻게 내려가지. 뽀 어, 최근에 올렸잖아요 몸무게. 저 저도 좀 줄었어요. <웃음> 형형 <웃음> 80kg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원 78이었는데. 어7 4도 떨어졌어. 요아 아, 아, 진짜로? 70까지 감량 중이야? 그래서 조금 72까지 가야죠. 아니 확실히 좀 가벼워. 그러니 감량을 하고 들어가니까 무대에서 좀 편하다 봤습니다. 가벼워서. 어, 아, 리허설 할 때. 그래, 부르시데? 나 힘들다. 오늘 몸이 좀삶먹것데 기력이 아, 없어서 그런가요? 아. 어, 기력이 없어. 뭘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저도 요즘 뭐 다시 공진단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공진단? 공진단. 네, 저 라스베가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오, 오. 오. 많이 공진단 왔 네. 어. 어. 아니, 여기, 아니, 여기는 두 명이 네. 밑에서 받으니까 무슨 모아의 석상처럼나 아, 아. 아. 저희가 실물로 아, 보면 이렇게까지 못생기지 않았는데. 아니, 진짜. 막 그늘져서 그 필터를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죄송한데 필터를 좀 다시 켤수 있나요? 아짜아무 내가 정면을 보면 봐봐, 얼늘 그런 적 하나 받았나 정우 씨, 콘서트 시간에 모았어요 콘서트 이후에 콘서트 이후에요? 네뭐 콘서트 전이랑 별다를게 없이 살아났던 거 아, 같아요 그래요? 응. 네 어제 뭐 Q&A 했던 막긴게 아, 뭐, 어, 그렇네 뭐, 막뭐 필터 사뭐 사는... 많더라 너, 넘기야 뭐, 넘기다가 한번 해놨더라 약간 음 자체가 아 재밌더라 아, 아, 재밌었어 뭐 내가 <목소년> 조명 바꿀까? 내가 브이에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저번에 이게 정면에서 쏘는 빛이 쓰는 거 조용아, 조 v f 썼어 아니 불... 이거 필터 하면 그 튕기는 거 아이가?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어 봐요, 그, 있어, 그, 있어 봐요 저기, 그,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이 나 보다 어 좋다 음, 아니, 이게 얘들아, 어때, 이 필터? 아니, 이... 여기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조명의 어, 최대 단점이야 나 정말 VF할 때 보니까 어때, 마음 들어? 들어? 아니, 앞에 조명이... 알았어 그거 말고 프레시라도딱 아니, 아니, 그냥 원래 꺼인데 아, 이거 좋은데? 형, 또 그러다가 끄는 거 아니죠, 또? 하트 말다안 되게 종료되지 말 거. 원래, 원래 높이로 아니, 위로 안 가지, 거. 위로 안 가지 아, 아, 아, 아, 화질 우선에서는 아, 아, 해당 필터, 아, 필터 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 필터를... 아니, 갈... 앞으로 나오면 될거 같은데 아, 네. 네. 그래, 너, 너랑 남준이, 호비랑 남준이는 되게 자, 잘 달라 아니, 자잘바꿀야한 번? 아니, 아니요 오케이, 내가 이게 내가...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니까 오케이 다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콘서트 얘기좀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미는 어떻게 응, 보셨으나뭐 네. 오늘 또뭐뭐뭐한거 같던데 뭐 다시 뭐 라이브인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그 맞, 맞죠 라이브인 오뭐 그뭐 다시, 다시 뭐 다시 보기 어, 막 응. 이런 거한거 거 같던데 아 이거 불 아시죠? 그랬었죠 어,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뭐, 뭐, 뭐 왼쪽으로 치우 때는 불편한, 뭐 불편한 아니 저 카메라를 설정해 카메라를 그냥 치 옮겨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딱좋다야 뭐, 뭔가 불편했어 알았어 알았어 좋아요 아무튼 예 댓글에 가려질 수도 있다. 여태뭐 최초였잖아요 최초. 어함 감사 없는 공연. 아 그렇죠. 예 정말 최초였죠. 예. 아니 이게 이게 좀이마음의 준비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음, 말이했그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한두 배에서 네 배로 느낌이 더 들더라. 맞아요. 그렇죠? 와 그게 우리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에이. 맞아 맞아. 아 그게 쉽지 않아. 우리 우리 올라가기 전에 그말 계속 하고 갔잖아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중간 이니셜 빼봤는데 끼면은 우리끼리 막 신나했는데 빼면은. 조용하니까, 아, <목소리> 느껴야겠다, 이러고. 나 진짜 정신 났어. 우리 <웃음> 응. 아는 형님이 오셨는데, 한 처음에 한국을 그 오늘 못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착했는데, 아, 딜레이가 돼가지고, 오늘 날 시간 안 됐구나, 응. 이런 생각을 했다. 조용해서. 어, 응. 어. 응. 응. 그때가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노래소리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응. 그 정도로 진짜 조용하긴 하더라, 중요한 얘기를 해봤는데. 어쩔 수 없어. 착해, 없을까. 착해. 아니, 여러분들이... 네, 아니 원래 이제 함성이 있는 콘서트에서는 인연 빼면 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아, 되게 했는데 별안더라고그그 편안. 그 와중에 슈가 형 생일 이벤트는 준비해 주셨더라. 아, 아, 잘 알아. 잘 알아. 왜 사진이 그거였을까? 어. 사진이... 아, 사진, 사실 저가 올랐어요. 아, <웃음> 아 사진 사진 <웃음> 킹받더라 <킹만> 장 <떠나자고. 웃음> 사진 진짜 킹받더라 씨받더라. 킹받더라 씨가 왜 귀엽던데? 킹받더라. 왜자선그 맞는. 나, 나 그거랑 똑같이 찍고 싶다. <웃음> 첫 공연 때 있었어 그거 그거를 맞지? <웃음> 3월 10일. 아그이브에 나랑 호기랑 그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뒤에 어, 뭐 스크래트면서 그지 뭐 뜨지 생일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고 에. 근데 우리가 아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이는데 <웃음> 아니야 나더니 10년 하니까 에. 어느 정도 이제 딱올것 같았어 예측 예측 가나 어. 그때 첫 콘서트가 슈가 뭐그 부채 같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 맞아, 있었어요 어, 팬 분들이 있었 윤기 였던거 같은데? 윤기 윤기 하트 모양이었던 거 그게 약간 오, 원래 약간 생일 시즌에 좀 콘서트 하면은 약간 좀 감동 그렇지. 받습니다 예 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야, 나 나, 아니, 나도, 아니, 아, 아, 나는 나 생일날이 콘서트 전날이니까 에. 진짜 너무 준비하느라 바쁘다, 바쁘니까 에.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 나 아, 혼자 V l 할때 초본 거 말고는 에. 너무 그게 정신이 그, 없더라고 그날 또 리허설 했고 어. 그러니까 그럼 <웃음> 다음 공연수 빨리 잘해 <웃음> <아니>, 하긴 <하니까>. 아무것도 그난 <웃음> 어, 뭐. 지금 막그 주변 지인분들이막 이제서야 조금 뭐. 챙겨주고밥 음. 먹으면 다이러 이러고 저거 응. 딱 생일 시즌이 있는 거지 생일 뭐 그게 대수입니까 지나도 파티 끝으한 번씩 보는 건데 어?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다는 까먹고 말보거 같으면 데 진짜 형 밤에 울걸? 진짜 안일 있어 자, 이제 댓글 좀 읽어봅시다 댓글 아 근데 진짜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이어를 끼면 클라이버스는 하단도안들요 그러니까 조금 슬펐어요 에이. 음악이 아, 나오는데, 근데 난 듣질 몇번뺀것 같아. 빼니까 다잘 들리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게 가까,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니까 되게 큰데 음. 실외에서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음량이 음. 음. 음. 음.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안에서는 관객석 안에서 것 음. 그래, 엄청 소리 크다. 이게 소리가 엄청 크다. 옆에 하니까. 있으면 음. 되게 큰데 무대 에 있으니까 음. 이게 좀잘 음. 가격도 얘기하더라고. 아, 왜 함성이 선생이 듣고 싶네요. 한국 감정. 아니 우리 어... 끝나고 뭔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리가 해봤잖아요. 진짜 소리 크게 퍼나. 무조건. 좍 소리 나네. 좍.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 목소리가 얼마나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 준비했습니다. 아, 다 준비했어요? 아. 네. 그래. 요 그래서. 이거 신기 근데 나 이거 눈에다 눈에다 궁금하긴 했어. 아, 이게 클래퍼잖아요. 아, 나 이거 이거는 이거는 슬로건 겸 클래퍼인 거잖아. 그치. 아, 이거. 아, 이거 아, 하다가 펼치면 이제 클래퍼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접어서. 와, 쫀다, 진짜 시대가... 우리 서 어떻게 든 해, 해야, 어떻게 든해 내는구나 어떻게 좀... 자, 안 잡을 게네 두꺼워가지고 왠지 이거 안잡렇게 아, 아, <웃음> 아니라 동그 하면 돼야 돼동 해야지 일단 내가 <웃음> 세, 세, <웃음> 세 장을, 세 장을, 한 번만 줘보겠네 <웃음> 왠지, 네, 던져. 왠지 던져. 이거 안잡그 뭔지 알죠? 생활에달 다리 이런 거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전환근이 엄청 아프다 김밥 사. 어 전환근 많이 네. 터지셨다고. 클래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땀 어. 점을 해야 되잖아. 이게 뭐 어려워요? 아니 어. 나도 그냥 한 그, 거지. 그, 나도 그뭐 어려워. 아, 뭐, 뭐. 너무 심심해서 네, 나... 네. 그그어나 다리 나. 유튜버로 네. 그 아미 분들이 로그 네. 뭐. 뭐, 같은. 뭐, 우와, 진짜 와 진짜 저거 알아서 맞아요. 공연 거같은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많이, 많이 나 그거 나 그거 요즘 그거 챙겨 보는 아, 진짜. 아 장난 아니네. 어어개왔습니어 어, 어, 신기술. 야 이거 어디 그 운동 경기 가면은 이런 거 같은데. 야. 와 좀도 근데 저기 어, 어, 어, 어, 진짜, 진짜 약간 텔부하 아니, 아니 야구장은 관객 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가? 뭐라 할까? 이거 와, 이거 저기 넣네요 진짜. 옛날에 우리 왜 야구장 가면 그걸로 응원했어아 아이스크림. 고무봉 응. 두 개로 동봉 다리지고 원래 이게 행이죠 아닌가? 로 우리 이나 음, 원래는 아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만쓴 거. 와, 아이 이거 아이디어. 내 친구 누군지 약간 아이 진짜. 진짜 멋있어. 세거봐 세워봐 소리가 있어 <목소리만> <목소리만> 아 근데 우리가 그거 뭐냐, 그거 한 봐야 돼 우리 그 우리 준비할 때막 음. 그그 노래에다가 응원봉 아, 이거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그 게, 타인, 네. 아미 타임 아미 타임이었대 나 그거 봤어 그김 남준, 예, 하트에 있는 부분에 친구들 그, 거야그 어? 빅스비 버튼이야 어. <목소리만> Hey, 빅스비! <Bixby>? Shut up!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목소리만> <목소리만> <목소리만> <목소리만> <목소리만> <목소리만> <목소리만> 안녕하세요. 저는 12번의 아, 실패를 경험한 14번째 성공적인 또 다른 제대 드너 AI 시선기웅 넘버이에요. 이거 근데 앵콜 때 들렸어. 아, 팬, 아, 팬 아, 팬분들이 한아어 이거 아 쉽지. 와. 가 너무 아파. 아내 네, 그... <몇> 이정안 정답이야. 뭐야? 왜이야 이건 정답이 아니왜 이렇게 한 거야? 는거 다 따라하는 거안 하시는 거 같은데? 안 하시는 같은데? 아, 아파 왜어 아, 아, 아, 아, 몰라 진짜가나 나갈 것 같아 <웃음> 야, 중간에, 중간에. 영포 u n g boy, 영포 I was young b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게 이게 일사불란그 모습들이 굉장히 이성적이었다. 어, 감동적이었다. 근데, 근데 아미즘 되게 잘하던데? 아니 되게 박자감각들이 다좋죠 그러니까. 예전에 음. 이게 사이퍼 어. 완창하시던 아미분들이 그거야. 많은 거뻔히더 랩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웃음> 최고다! 다 함도 잘하시고. 접수야 우리 뭐, 이거 거. 거. 방금 하는 거 어, 우리 지금 약 1분 전에 우리, 우리, 우리 우리를 야. 보니까 되게 묘하다 해. <웃음> <웃음> 약간,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살아가고 는 거야. 어? 약간 인터스텔라 같아. 어, <웃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아돼 <웃음> 아, <아니>. <웃음> <웃음> 와, 나 진짜 약간 <웃음> 그거 가자. <웃음> 네, 어, 장난이야. 와, 진짜. 재밌을 아, 제 최고죠. 아, 네 지금 어쨌든 댓글을 지금 어봅시다 공연 오신 분들도 아, 있을 테니까. 아, 그렇죠. 네, 네팀 맞으신가? 만 오천 분이 또한 어, 공연장에 있으셔서 댓글, 댓글을 자, 유로 음. 오빠 오늘도 건강하세요. 건강, 건강, 너무 <웃음> 걱정. 솔직히 방사 진짜 나빠 너무 귀고 멋지고 사랑스러워서. 용기 오빠 나이가 근데, 30이 아니라 29로 바뀐 어, 게 사실인가요? 아, 아직 아직 그안 됐지 않나? 았 아, 아직, 아직 안 됐지 않나? 았 그게 이제 됐어. 되면 네. 저는 석진이 형과 어, 약9 됐는... 개월 동갑이 됩니다. 근데 아래는 뭐야? 혼자 연세? 죄송합니다. 네. 많이 줘. 아, 많이 아, 되면. 아, 아, 많이 아, 되면 그렇다. 아, 형 아. 형이 12월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난3월아 지금 농촌에서 탐색하고 있다고? 그럼 난 그러면은 너가 형이야? 원래도 형이기는 해. <웃음> 어, 어, 어. 아 잡아. <웃음> 일단 너가 10월 나이 너가 나이 10월. 2일 아니 너가 10월 중순부터 10월. 아니 는 이제, 이제 두 달도 맞다. 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이제 사실 이겨금 지금 막혀난 애들의 자식 좀 돼야 이제 완전히 호칭이 없어지지 않겠. 그렇지. 내가 네. 이렇 나는 나는 요즘 이게 사람들 보고 그런건난뭐 누구 누구 니만 하는 게더 편하던데. 어. <웃음> <웃음> 서로 <웃음> 서로, <웃음> 서로, 서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필요가 있어. 윤기님 제옥 씨 네? 제님 네. 네, 정우님 박치셨어요 조용하세요 네. 어? 그냥 입만 붙이고 욕하는 거, 그러니까. 거 아니야? <웃음> 이렇게 그지이좀나오세 요런 거가니 무섭겠다 니까 오늘 색먼언제냐 언트했어요. 저요. 콘서트. 콘서트. 올리질 거였나? 아니에요. 뭐, 빠진 건가? 아, 좀 빠졌어요. 빠졌어? 아, 오늘 빠졌어요? 불길래. 아, 지민이 그런 아, 거예요. 지민이가 어. 오늘 아까 해외 하기 전에 갔는데 거의 뭐 야생에서 갓 튀어나온 애 같더라고. 숲에서 자란 애가. 왜? 우리 애 엄청 길어가지고. 안줄 아니 안 줄었는데 이제 자랄까 생각하고 있다. 어머 그러게요? 그렇다. 그렇 아네. 이제 다말못 참. 그래, 말못 참. 우리 오래된. 짜요. 말못 참. 네. 나 <웃음> 여기 나 <지>, 나는 <웃음> 호칭이나 그런 거들 그렇게 여기 있어. 진영이 속사해서아 속사 찾아 아 진짜 아프지 맙시다 그래 아프지 맙시다 시방이 최고입니다 아니 진짜 액땜 딱 치르냐고 속신 형 괜찮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너무 처음에 만난다고 웃신 뭐것 같아 요 t r u c t i n g is very good 제 생각에 계속해 okay.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방심하게 좋을 때 많이 다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먼저 방심했어 아니 어, 근데, 근데 사람마다 다치는 달이 있더라 나는 나는 11월 12월 그렇게 중요한 건아니잖 그래서 같아. 나는 연말에 되게 조심해 어, 연말에는 어. 뭐 이렇게 뭐아뭐 뭐 웬만하면 뭘안 하잖아 뭐. 난잘안 다쳐 저는 뭐일년에한 아, 10달 <웃음> 너는 항시 조심해요 너는 <웃음> 어, 형은 형이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치잖아요 아니지 이 형은 진형은 내가 그런 거 같아 이형 맨날 뭐뭐 뭐 하면 아침에 병원 갔다 오고. <웃음> 근데 우리 진짜, 진짜 신기한 건 둘째 날 하고 안 다친 게좀 다행인 거 같아. 나가다피 봤을 때 어. 야, 나 멍둥이 뭐 줄까? 오와 우와. 오, 아직까지? 내가 아. 딱 내가 정말 그그그 그, 그, 그 위급한 순간에 착방 네. 납법을 딱 해서 빠지다가 뭐 이わけで 이며칠없어졌어아 진짜로. 혹시 이만큼 들었어? 와 아직까지 그러네. 어, 어, 아프진 않아. 그러네요. 알타. 감사다 댓글읽까이영어 아, 아, 아, 계신 것 같은데? 아너보다잘하저보 잘하시잖아요 멋있스 영어 댓글들이 너무 많고 아, 네. 한국 댓글들 남자랑 평화트 해달라는 아, 좋았어요. 아, 맞아, 맞아. 우리가 맞아. 딱히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해주셔 가지고. 아, 저거 아,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어. 살짝 소주 살짝 생각나면서 어. 어, 어, 맞아. 네, 네 어, 나 어, 진짜 맞아, 맞아, 맞 어, 뭐, 위에서 봤었어. 갑자기 다들 이렇게 일제히 어, 딱 아, 근데 그게 웃기고 갑자기 둘째 날부터 그랬었어. 어, 맞아, 맞아. 맞 아, 그오 보지 그 나는 토요일, 누가 시킨 거. 같아. 어, 아무 그래, 시킨 거가 되게 흥분됐어요. 핸들도 맞수 왔어와야 야, 그 진짜 감동이 진짜 감동이야. 어, 감동이 왔 진짜.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거잖아. 였 나후레시한번 저번에 하려다가 아, 얘기했다가 빠꾸당했잖다안 아, 아, 된다고, 나 아, 아, 별로라고 형, 한번 후레쉬 시 해봅시다, 여잖아 야, 형, 알아서 하실 줄알았어거 같아 어. 어. 아, 그이 굳이 너무 걱정 아, 아, 페이크로우 어. 하나, 정국이 셔츠 어떻게... 해? 너 뭐예요? 그, 아, 저 뜯어봐요, 저, 저, 아, 저? 저 뜯어봐요 아니, 또 단추가 이제 풀린 거아니얘 은근히 보면은... 은근히 거야 어 계속 뭐? 웃으 사람. 아, 제가, 제가 들어와서 는데 잠궜다가. 날가게 내가 들어와 잠갔다가... 서는 좀... 엄청 거 뜯더라고 이렇게. 와 이렇게 를 생각하고 엄청 뿌르다가. 야너째날너뭐일들어왔래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뭐야. 뭐, 아니 뭐야 뭐 뭐야 아니 뭐, 자룸 계속 만듭시다 오일 아야 오일에 직 바로 들어왔어 오이 아니 오일이에서 저아요 계속 이러고 있다던데 아, 뒤에서 안보는데 대기하다 보시면 엄청나냐? 지민이 머리, 지민이 거, 거울로 머리 수정해 주는데 이러고 계속 있다던데 아무 말 아무 말못 하지 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게 풀 거야. 어, 야, 웃있만너 풀린 거 보니까. 뭐, 아니 아니, 엄청 멋웃어멋있는 제가 한번 잠갔다가, 이게 또 풀려가지고, 예, 어이가 아, 없어가지고. 아, 어이가 아, 없어가지고. 네. 네. 오히려 좋아. <웃음> 이러면서 이제. 어, 오히려 좋아. 애들 <웃음> 그래. 활동할 때네가더 좋지. 아, 그거 제가 뜨거워. 근데 한번 고민했어. 이가 풀린 거를 그냥 한번더 풀까? <웃음> <웃음> 아예 그냥 풀어버려? 나는, 야. 나는 너가 언제 한번 그냥 벗고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 씨발,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팬분들이. 함성은 못 참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다니 <웃음> <웃음> 그래, <웃음>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잖아 나는 나는 못 봤어, 그거 그 공연할 때못 봤어 우리 알지 미알통 나온다 <웃음> 야, 딜링가 엄청나 정국아, 뭐야? 우리는 오히려 좋아 <웃음> 오히려 좋아? 가보냐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영어로도 전달하고 싶은데 영어에 딱 그런 말이 없어, 오히려 네. 좋아 이런 누가 말. 누가 보냐고 그래? 어, 어... Very good 어, Dogg goo. <웃음> 뭐? 뭐? 더더 g g 이라고 야, 야, 뭐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니, 이거 있다. 중간에 합류하고 싶다는데요. 여기. 아, 여기에. 아, 한명 비어요. 어 오세요. 여기 지금 <웃음> 한 자리 남았거든요 파티 지금. 자리 구함. 자리 구하이 아니죠. 파티죠. 파티원 지금 제 치료할 뭐가 없어서 지금 저희 요리 담당 한 명이 안 계셔 가지고 저희 네. 상디 상디 구하고 있어요. 아니, 뭐 어제 Q&A를 했어? 네. 어젯선, 제가, 아니 아, 여기, 뭐, 여기, 여기 Q&A 이야기가 어제 인스타에... 아니 저희, 저희 인스타 팔로잉이 지금 7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걸로 이제 인스타를 켜면 은 네. 그게 뜨잖아요, 스토리 너는 이미 계속... 아, 좋아. 좋아. <웃음> 어디 나, 거예요. 아, 나 스토리 그거 하기 좀 어렵던데 어떻게 설정을 안 해? 형, 어, 근데 고양이 올렸다 봐나 나 어제 나 산책하다가 산책 <웃음> 아, 어, 네. 고양이 봤어 고양이 쇠마리 봤어 저거... 삼색고양이가 나를 안처럼 산책 고양이라 올렸고 고양이 세마리 봤는데 그 공원에 상주하고 있는 거야. 아, 나 형이 고양이 올리니까 너무 귀여워서 친한형님이랑 같이 있어. 아. <웃음> 두 시간 걸었다. 아니, 난 분명히 한 바퀴 돌고 올라 그랬는데, 아, 내가, 내가 남산을 걸었거든. 아, 둘레길? 어. 그거 너무 좋죠. 아니, 갔는데, 걷다가 난 분명 한 3, 40분만 걸을 생각이었어, 친한형님이랑 아, 아, 근데, <웃음> 갑자기 명동이 나와.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우리, 우리 진짜 진심으로 여기서 택시를 탈까 고민해요. 아, 진짜로? 원래, 원래 갈수 있고. 근데 요즘에, 요즘에 택시 안잡히는거례좀 되게 오래데 네? 요즘에 11시, 10시 정도는 택시가 안. 아, 네. 네. 야, 원래는 네. 근데. 원래는 그그시 간에 1 0시라 나가. 아, 맞아, 맞아. 가게 틀 그리고 거. 어제 30분 걸으려던 거? 2시간 덮고. 지금, 음. 지금 장, 장단지 터질 것 같아. 에? 아. 정말, 괜히, 괜히 안, 하던 안 하던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산책 같은 거안 하면 안 된다니까. 몸잘 풀어야 돼요 다들 죽겠다. 아, 어.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아, 아, 알고 있는 오랜만에 목탕 하니까 좋겠다고요? 정말요? 웨이터 웨이터 아니까 한번에 대화, 목탕 한번 가 아니, 야나 지금 귀에 뭐가 딱지가 있어가지고 아 나. 진짜 아, 요즘 목탕같수 쓰세요? 목욕탕 같이 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냐? <웃음> 타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아, 수고 그게 수고 약간 수고 좀 둥화시켜주는 게 있나? 아 내가 진짜 쓰던 거같아 그럴 거 같아, 나 그런 거 같아 그러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상한 걸잘 생기죠 아니 안 그리고 안안 일단 이게 주신 지금 주신 이게 워낙 아니,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요즘 워낙 다 그러니까요. 아, 다, 다 매일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제 주변에 거의 다 걸리는 거니까요. 저는 슈퍼 생활 맞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너는 <웃음> <오>, 진짜 <웃음> 아니 아니 슈퍼 어, 아니 어, 우리 어, 아버지가 어. 걸리셨는데 엄마는 안 걸렸어. 어어어 진짜로? 아 여기 안 걸린 사람 없어요. 형괜찮으세요어 괜찮아. 요 지금까지 안 걸린 거 맞는 거 같아. 요 우리 가족은 다 걸렸어요. 저희 가족 뭐다 걸렸습니다. 예. <웃음> 아, 저희 아버지 약간 저 때문에 걸린 거아요 조상의 아버지. <웃음> 네, 네. 네. 네. 한번 지난 일인 거예요. 응정이. 생일 선물은 확진입니다. <웃음> <웃음> 어, 오케이. 확진? No, no. 확진. 아이고, 아, 너무 하시네. 아, 근데, 근데 그 진짜 요즘 다 걸려서 조심하셔. 저는 좀 몰라요. 그 저는 기사에 그정하실거 무증상이라고 확인했는데, 저 증상이 좀 있었어. 아, 이제 코로나 좀. 진 <웃음> 나왔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공연 좀 하자 자 지긋지긋하다 음 어, 응, 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자. 어, 이번에 또 함성 없는 콘서트를 해보니까 네. 어, 빨리 빨리 생각이 네. 많 그래도 너무 네. 행복했다. 그렇죠, 어, 솔직히. 아니 근데 한 개어리니까 한 개. 마스크 쓰고 눈밖에 안 보이고 입이 안 보이니까 이이 네. 관객분들의 그 감정 상태를 네. 모르는 게나는 네. 답답하다. 그게 제일 컸어. 네, 네. 아, 이렇게, 어. 그게 제일 컸어. 그러니까 그게 딱 봤을 네. 때 아, 뭔가 이분 이분들이 신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감동을 받은 건지 네. 아니면 뭔지를 모르니까 네. 근데도. 이제 뒤로 가니까 되게 눈물들이 좀 많이 고여있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제일 답답했어요 첫 공연 할 때. 나한테도 답답할 거. 아, 아 여러분 비올때 콘서트 어때 우중공업 써요? 아니 오중 원래 아니 원래 우중 콘서트는 항상 내년도였나? 아, 그래, 그래. 콘서트 아 아, 근데... <웃음> 야 뭐라고? 야 뭐라고? 비올때 콘서트 어때아아 근데 야너그 너무 내 얘기야. 야, 야, 중국을 있... 내렸던 적이 없어. 시카고가 그렇게 어 시카고도 시카고 이런, 시카고도 이런 거, 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우리 막 줄을 내리더라고. 아니, 우리 일본 아니, 나 행여나 땄는데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일본도 그런 거 아니었고. 일본도 그런다. 우리가 막 줄로 서가진 거 진짜 처음이었어. 내가 너무 다행했던 이게 아무 할거다 하고 나가. 그니까 그니까 맞아. 그때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센스 있게. 퍼래 신청했으니까 사비막사비 어, 뭐, 뭐, 뭐, 뭐, 나다 뭐, 같이 맞췄죠. 죄요 아니에요. 아, 뭐, 그다 같이 이제 여기는 알거든요. 지려 내려주 아니 그그 뭐. 그 네. 제가 넘어진 그런 그, 그, 그,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 무대가 c 지가 갈렸어요. 네, 아, 그거 겁나이 그러 우리 그 멀리언스 센스 이런 이런 이런 마크들이 있는데 거기 발보면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그냥. 바닥이에요. 바로 진짜 바로 땅이랑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나 들었어. 윤기형 넘어지는 그짤 봤는데. 진짜 더 이렇게 치자야? <웃음> 나, 나막 영점 초만일어났네데박일어났는 아니 누가 효과함 좀 넘었으면 좋겠, <웃음> 넣었으면 좋겠더라 아니 그때, 그때 대박이다니까 <웃음> 형 넘어지고 나서 그 가사가 별일은 없지 아무것도 없게 치였어 아팠어, 진짜. 야, 진짜 아 노래를 못하겠더라고, 웃겨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 되게 <웃음> 낫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야튼...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넘어지는 거 넘어지는 건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지 그거 원래 무조건 아, 아, 아니거같형 그래. 그리고 저는 블랙스완나할때 넘어졌는데 아 맞아 멋있는 척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 어, 이렇게 아, 이러다가 까닭 넘어지니까 <웃음> 아, 나 진짜 영상 봤어 영상 봐도 아, 되게 나. 자연스럽더라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예예 까다 예, 질림다네 <웃음> <야, 맞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나림했네 타이밍만큼 시, 넘었네 죽였어 죽였어 죽입니다 댓글 좀정국 고양이 보러 가자는데 음. 뭔 말이야 저기 음, 음,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형이 인스타에 <웃음> <이> <웃음> 올릴 거 그거 없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여기 계 <웃음> 고양이, <웃음> 고양이 보러 가자고 <가잖아>, 정국이 <웃음> 아 진짜. 아, 고양이 키우시나 봐. 형이 고양이 아니냐? 아니 맘에 나는 불가능한 길 가다가 포할라를 만나서 없잖아 그렇지 너무길가다 말은 볼수 있겠다 난길 가다가 뭐 뭘 봐야 돼? 공돌이. 근데 근데, 근데 약간 해. 그 나도 팬들이 싸우고 있대요 지금. 왜? 호랑이 파대 공돌이 파 지금 거의 뭐 일로 나오라고. 아 그래 패다. 아 지금 최현에 아, 그 설문조사 추표해 봐그 인스타로. 근데 요즘은. 즐서. 어 나도 나도 해보고. 뭐래? 느낌이 좀. 아니 뭐, 뭐 설문조사가 뭐... 있어. 있어. 아니, 아 진짜? 아 어, 진짜? 제 이름 대명 뭐로 할 거야? 뭐. <웃음> 뭐, 1번뭐일번1번 A 5뭐이번 B 아, 5 이런 거 하면 진어 한번 해볼까? 근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스토리에 누르면 아,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 잘 이게 잘 질문 대답이 어디서 봐요그 Q&A로... 뭐 스토리는 어떻게 올려라? 너할려 아, 했었지 나 하려고 었지 고양이 보러 가는 거보내려다가 스토리 에기 하는데? 네가 못하다, 나 너무 쪽팔려고 고양이 보러 올래뭐본데아 라면 먹고 갈래 업그레이드 보는데 아, 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너무 수가 강해요 하지 마세요 고양이를 안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강아지 아니 고양이 없어면 일단 말부터 하는 거래요 음... 아, 그 그래. 이제 있으면 공부하다가 네, 생방송 시작해서 그만뒀어. 아, 그래.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웃음> 사실 공부를 <웃음> 네. 하시만하겠죠 그만두고 싶은 타이밍에 생방송이 났다. 아, 우리 근데 진짜 우리 지금 아무 말이다다 하는구나, 진짜. 원래 V.F. 사실도 딱 근본이 없어. 대시야, 야, 우리 V.F. 우리야, VL, 우리야 여러분. 와, 우리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느낌? 갑자기요? <웃음> 네? 아니 채영이가 뭐 하고 싶어 했 <웃음> 그러면은 를안 하던 말 하지마 <웃음> 나 스웨가스러워 <쓰레가스러운 말. 웃음> <웃음> 갑자기 막 무서운 로막 가만히 못하고 이러고 막 꿈쩍고 싶어요 갑자기, <웃음> 갑자기 막 이래 채영이가 <웃음> <태용이는 웃음> 이런 얘기할 때는 놀라고 아, 아, 싶을 때 갑자기 연극을 해요 어, 이렇이거 어, 제일 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웃음>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다니는데 이야기를 좀못한거 같아가지고 그냥 잠깐 <웃음> 저희들 중간에 있어서 <웃음> <그래서 웃음> 맞습니다 태아 지금까지 막아서 라스베가스 보고 난 그래도 서울권 잘 끝난 거 같아 태말 음. 그대로 그래, 아, 라스베가스 뭐콘잘 준비해야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는 정말 아 설레는 게어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콘서트 한적 그렇죠. 콘서트 한적은 없어. 거기 자, 우리, 우리 가 당황할 뻔 했거든. 형 표정 때문에. 우리 우리 가가 아, 가. 우리가, 우리가 가는 우리가 가 진짜 멋있어. 엄청 커. 그리고 엘리 엘리지안 저것도 거의 신축 아닌가? 신축이고 LA 거기가 지하. 레이더스 홈구장인데 나나 나 지나가다가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 건물. 네. 나 너무 기대돼. 지금 날 라스베이스 날씨가 어떠지? 라스베이스 아, 더, 더 너무 좋대. 4월 4월. 이럼 엄청 덥지 않아요? 4월 아니 아니 그 정도 는 아니고. 근데 4월이면 원래 라스베이스 더웠는데 아, 엄청 덥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지 그래도 아 그래요? 겨울에 지금은 지금 우리 고등학때 28도라던데. 그래요? 올라가다. 나왔네, 나왔네.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아, 십팔 진짜... 보면 진짜 힘들 수 있겠다 공연할 때. 아, 진짜 더울 거라고 그랬어. 야, 그럼 우리 의상 어떻게? 해? 근데 뭐 낮이랑 저녁 공연이랑? 추워. 아 그래. 아 저녁에도 추워. 아 그래? 사만이었아 네,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알았... 아, 네. 나는 나는 데가스 있을 때 아, 거의 거의 파카에 는거죠 추울 때는 오, 오. 힘을 꽉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데힘뭐좀 따뜻하게. <웃음> 여러분 <웃음> 잡는거요 남주로가 포켓몬빵 구하기 힘다고하는데 어디서 구하시나요? 포켓몬방이요 <웃음> 제가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 아, <웃음> 루트가 아, 아, 사실 형아자제오이제이하이뺏겠다 <웃음> 사실 <웃음> 가족과 친구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아 진짜 저, 저 어머니 아버지가 지나갈 때 보이면 하나씩 사달라 이런 거 평점을 돌군데. <웃음> <웃음> 아니 근왜 먹는 거야? 아니야 재밌지 않아요 근데 네. 추억인 거지 추억이야 야, 솔직히 이제 그리고 솔직히 부산사람 옛 추억이... 솔직히 부산사람 제 친구가 네. 그 물류차를 따라다댔어거 진짜로? 어, 그 어, 내리면은, 어, 내리면은 어, 거기 가서 이제 진영이 사오를... 빵 먹고 이거 붙여줬어요 어, 어, 저도, 저도, 네. 저도 나는 볼까? 오히려 그냥 질, 빵이 질, 맛있던데 질뻑이 질벅이봐 그러니까 빵만 나 주면 안돼 어, 빵은, 빵은 사실 얘가 사는 거다 먹으면 너한 90kg 될걸? 아니 그걸 다 먹지 않죠 빵 맛있어 빵은 보스가 맛있고 나 파이드빵 좋아해. 뭐 파이빵 싫어하더라고. 싫어. 너무 맛있어. 나 깜짝 놀랐어. 나보스 그래 스스아니스가 보스. 그래, 그래. 아, 어, 원래 옛날부터 그 그래. 초코 롤두개 어, 있는. 아. 이렇게 방금... 딴그 초코 롤. 나도 스피타스하고 맛있어. 네, 솔직히 크림이 좀 드라더라고요. 좀 많이 어 주세요. 크림 좀. 막나뇽 예. 조심 바로 할게요. 있지 않을까? 그냥 망나뇽 망 망나는구이 있다고? 망나뇽 스커카 있어요? 아, 있지. 이거 그럼 1 5십 마리만. 일등은 백오십 한 마리만. 기 오리신알부터 뭐한거리 그렇죠. 1세1스는 마리. 아 뭐냐? 일등 뭐냐? 뭐냐? 등 뭐냐? 등 뭐냐? 등 뭐냐? 일등 뭐냐? 일등 뭐등뭐뭐 일등 일등 뭐냐? 일등 뭐 뭐냐? 일등 뭐냐? 일등 뭐냐? 이등뭐이 형 네. 뭐든 다 변신하는 게 이름인거였죠? 메타모트 아. 메타모개 진짜 몰랐던 사실 아, 뭐, 네. 여러분들 포켓몬 생방에 보라해 물이 없습니다 아, 동물이었다고요? 걔네가 먹는 고기는 다 포켓몬 고기예요 아, 아 동심 아, 다 깨는다 갑자기? <웃음> 아니, 나 알고 있는 사실, 나 알고 있었는데 들은니 기분 나빴어 동심 다깨졌어 큰일 났다 세상은 그렇게 남은 명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 고기 먹는 거 고기를 먹나 근데 걔네들? 어쨌든 뭐 초식 동물인지, 응. 초식도 60분이 깨져. 아 포켓몬 진짜 좋아했지. 근데 난 디지몬 잘. 파해. 그래? 응. 난 디지몬도 좋아했어. 디지몬 좋아해. 자, 디지몬 누구 좋아해? 저야? 디지몬 기억도 안 난다 또 또. 난 파랑고. 항상 우리가 콘서, 아, 콘서트 얘기하러 오면 파당 얘기로 파닥문 파... 진화 장면이 이제 감동적인. 그치 그치 그치. 진짜 언제 뭐가 언제. 너도 기억이나. 여러분 근데 아, 진짜 너,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저희 너, 카메라 너. 없어도 이러고 있어요. <웃음> 아, 아까 아까 아까 그 실제로 뒤, 뒤, 뒤 <웃음> 뒤집어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웃음> <웃음> 콘서트 하기 전에 대기실에 우리끼리 있으면 이런 얘기하고. <웃음> 자 댓글 몇개내려보도록 <데리고> 하겠습니다. <웃음> 자 나는 지금 수업이 있어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이 본인의 콘서트로 네. 콘서트에 콘서트를 인스타에 올린 콘서트 사진들 아, 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다. 다. 다들 다들 올렸잖아요. 아니 우리 아니, 아. 아니 우리가 네. 그냥 자체 콘텐츠 사진 수급 받을 때는 다들 내년 내년 하다가 <웃음> 갑자기 인스타 시작하고 나서 바로 빨리 좀 찍을 거야. 솔직히 <웃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있어 보고 싶었어요. 저도 아, <웃음> 맨날 맨날 맨날 그지같이 하고 진짜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 찍어주는 사람 되게 멋있게 찍어 <놀람> <놀람> 아니 나는 진짜 내가 무슨 마켓터 쓰나 봐 아니 아니 내가 물어봤다 제형 아니 다같이가찍어주면 말라 얼마일 거 같아 형 내가 물어봤다 누가 찍어주세요? 말아. 내가 <놀람> 똑같이, 똑같이 찍어주시는 아, 사람이라고 아 진짜? 예 정도면 아닐까? 네, 아니 우리 우리 이 우리 인스타가 셀렉이죠 셀렉 예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거 그뭐 잘못 누릴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지민 씨좀 올리세요 지민 씨한테 막 올릴게요 됐습니다 오늘도 <웃음> 오늘 스토리 한번 찍었습니다 어 지금 찍었지, 지금 찍었지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다 오늘 올라갑니다 빨리 진짜 올라갑니다 나하트 들어오고 갑시다 우리 지민이 애고있다, 애고다 지민이 올라가면 그 바로 하시러 아. 제가 이제 지민이 인스타 할때 12시간 전위버스일 하나씩 오네요 아. 아. 인스타 한다고 거기까지는 아닌데 지금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있리는 거야, 뭐야 어, 나비녀 왔다 비닐 왔다 비닐 왔다, 진다 조심해. 어, 어, 어, 어, 어, 아, 티처럼! 이거야, 씨.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아 앉아. 앉아. 앉아. 안아기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니그아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 운전면허 시험이 있는데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면허. 어, 저도 떨려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그 생각을 하면 나 너무 떨려요. 저, 저 이제. <웃음> 진짜 나, 너무 떨지난 10년 않죠? 돼가지고, 나 저기 뭐 뭐냐, 어, 그뭐 시력 정보랑 보내야 되는데. 응. 나 벌써 몇년 됐다. 진짜요 응. 저기... 그 10년 뭐, 뭐 그거 아, 어, 진짜? 갱신 아. 기간이면. <웃음> 어? 어? 어. 잠시 어,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웃음> 어? 콘서트 때 <웃음> 네. 아미 여러분 보는 것 같은데 아, 왜, 왜, 왜. <웃음>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웃음> <수업을> <웃음> 운전면허, 운전면허 꿀팁 네. 요즘 오, 요즘 시범 운영 하고 있는 거지만 오케이. 모바일 운전면허 증이 나옵니다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이제 신분증 안가져오다지 진짜? 예전에 아, 네. 신청했 그런 거 진짜 좋다 어, 근데 이번에 운전면허증 바뀌었지 않아요? 저는... IC로 바뀌었는데 그거 해놓으면 저... 할수 있어 아니, 근데 그거 신그증을 가져가서 나 있긴 해 그쳐서 한번 그거 해줘요? 음. 근데 2주 기다려 아, 경찰서 아 근데 그 몇몇 지정된 경찰서랑 그리고 네. 공전 면허 시험장 네. 저 가, 가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경찰서? 네. 예전에 저, 지, 지갑을 갈까요? 잃어버려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경찰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경찰서 가서 찾아야 된구나 네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아저씨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돌려고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는데안 <그런데> 받아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야, 나는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아니, 나는 지금 <웃음> 나는, <웃음> 나는 나는, 나는 신고하러 갔잖아. 그 사이꾼그 어. 뭐냐 아, 근데 중아 맞아. 아, 저기, 근데 경, 경남 경찰서 경기 이그 사이버, 사이버과 사이버 이런.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심지어 그때 데뷔했을 때였거든. 그치. 너무 억울해서 살아가가지고, 응. 막, 조, 막, 다 이야기해주고. 아, 근데 결국 못 잡았다. 그런 사람들. 결국 못 잡았다. 내, 내 노래를 하지 마시다 내가 그때 우리끼리 그 영화, 영화 뭐였더라? 우리, 우리 윈터솔존가 뭐, 뭐, 캡틴 아메리칸 가 보러 갔다가. 근데 아, 예, 예, 예. 네, 그거 보고 있다가, 지금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한다 빨리 입매하셔야 된다고 해서. 몰래 이렇게 영화가 여러분, 자, 아셔야 될게 지금 응. 방송 켜져 있습니다 <웃음> 고었어요 우리, 아, 우리, 우리 재밌게 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고 야, 뭐, 경찰서 아. 간설 아. 경찰서 아. 간설대 아, 에... 어, 그래. 어, 나 이제 배고, 배고프밥 배고프. 드셨어요? <웃음> 나 배고프. <웃음> 야, 점심을 적게 먹어야 적용 우리 아침부터 야. 같이 있었어 아, 아, 그렇지? 나 배고파 죽는 거 같아 배고파 뭐먹 열두시뭐나 아. 음. 뭐, 이거 시야 이거 뭐야? 이야이이 뭐야? 이이 이거 뭐야? 아, 거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근데. 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뭐 솔직히? 이이잖아이 <웃음> <멋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목 미친 거 아니야? 문제 뭐 뭐라고 해? 아 보여주고 싶은데. 어. 좀그렇습니다 아, 안 돼요. 이거. 네. 너무 뭔가 너무, 너무 너무 야해요. 네, 예. 술 작품 네. 찍어 줬어요. 전대 한이 네. 네. 저 찍어 준 거라서. 누가 그런 사진 찍었대. 그때 <웃음> 딱 컨셉이 그랬어너도 아, 있었지. 나 어. 같이 저 예, 뭐 그거하고 일 사진 다 삭제했어. 그래? 아, 아니야, 그래. 아니, 아니, 아니. 보, 보관, 보관으로 좀 돌렸어요. 어? 몇 개를 어. 아니 오, 오, 오, 오늘 좀몇 개. 어, 뭐야, 갑자기. 아, 뭐? 어, 그러니까 피드가 안. 피드가 안 나는구나. 어. 아니, 하나 올리면은 제가 피져요다 응.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아, 아 좀몇 개를. 스타 친형. <웃음> <하죠? 아니, 웃음> 아, 그아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제 친구가 인스타를좀 네. 해본 적이 있는 친구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다, 다른 건다 좋은데 어. 인스타다가 지우지 마라. 지우아니라 보관으로 렸습니다 보관. 예. 아, 나중에 아, 뭐그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찾아봤죠. 어, 음, 음, 오, 되게 뭐, 좋은 시스템인데 뭐, 제우 씨는 되는데, 이제 네, 피드를 그래. 다 맞춰야 돼. 이게 저하고 <웃음> <얘 좋아하면 웃음> 무슨 브랜드 인스타아 <웃음> 그렇죠? 뭐, 예쁘게 잘해더라나를 즐기고 <웃음> 있습니다. 피드가 너무 중근한 못한다. 이 믿어. 어떻게 하 색깔이 지금 안 들었는데 나는 오늘거 하나 올릴 거잖아, 거잖아. 어, 아, 오늘 올리지 기다려야겠다 오늘 올라갑니다 <웃음> 세, 세계 최초 예고인 줄알아 <웃음> 아, 진짜 버겁다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갑니다 사진 개봉받도 <웃음> 아, 아니 저도 근데 별거 아닙니다 <웃음> 아 저는 또 나름 또 멤버들 인스타 보는 맛으로 살아가잖아요 아, 인스타에 살잖아 근데 아, 아, 얘네 재밌더라고요 댓글 요정 아니 맨날 맨날 좋아요 좋아요를 진짜 아, 그리고 좋아요가 뭐 역주행하고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싱털에서 아, 역주행고 아니, 여러분 좋아요가 뭐 역주행하고 을 있대요, 세상에 세상에, 아유, 세상에 거의 아유, 10년 전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요새도, 그러니까 좋아요가 아직도 살아남을지 몰라서 아직도 좋아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와, 네. 그때는 네. 우리가 이제 그때는 패드겠죠, 패드에 나와요 같은 해서 같은 메타 아, 그렇게 같은 메타죠 아무튼 많이 들어주세요, 좋아요 슬로우 래퍼 이게 어, 하다 그게 그 다시 역주행을 할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세상이 모른다 그래서 아. 인생 길게 보자 아. 아. 아. 주행을 한다니 역주행 아. 특이하네요그러니까왜그노래가 그러니까, 나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필 우리의 하루 많은 노래 중에 좋아요 아니 이게그 아, 그래서... 감성이 맞았던 거지 아. 아. 딩클브레이크 이런 거안들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리가 없지 딩클브레이크는 아, 역주행을 해도 좀의미레이크 하니깐 또 우리 진내이 생각이 나는것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아니 여기 시점자수도 갑자 멈췄고 우리 어이도 다 끊겨. 제, 제 생각에는. 지난회들 우리 할만했어. 이거 이거 이거 카트 아, 들어가면 되지 않을 이거 와이파이든 문제인 것 같아. 아 죄송해요 저희가. 아예 내가도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갑자기 야, 어, 300, 300 명. 300만 명. 1 0 0만 얻었어. 오우 씨. 1억 카트? 어 1억 어, 카트.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 여기는 2억 뜨는데? 아 지금 막막 엄청 들어오지나고. 렉이 거. 엄청 심하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서 같이 밥 시켜서 밥도 같이 먹을래요? 밥 먹을래? 나나나 <웃음> 아, 먹었어. 아나 씨, 아이 소맥, 아니 굶어야지. <웃음> 왜? <웃음> 저는, 무슨 일이 있어? 왜 무슨 이거 받아놨었대요까? 7 2 k g 가서 그래서 줄어야 돼. 나남주이가 이제 한참 퍼커업을 해가지고 지금. 아, 해가지고. 아 진짜 다이어트는 진짜 평생의 숙제인 거같아 진짜 다이어트 너무 진짜 너무 거지 같은. 그래서 평생 막. 유지를 해야 돼. 어, 유지해야 돼. 유저 더. 아나 요즘 먹는 게 너무 한데. 좋아서. 나그 양을 줄여버렸어. 아니 진짜 먹는 거 너무. 아니, 아 내가, 내가 요즘 에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게 조언 빠질 거 아니야. 이거 빠질까? 맞죠. 저요? 아 올해 먹...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 뭐예요? 아, 라면이죠. 좀... <웃음> 야, 야. 야 라면이죠? 야, 야, 나도. 뽀글이, 뽀글이. 불고기 볶음면. 내가 내가 쎄 라면 제일 맛있대. 아그 나름나면 치나. 나름나면 라면을 먹어서 문제야. 라면 짱이지. 나한 번에 나만 치킨. 문제야 저 치킨. 아 치킨 진짜. 제가 이제 먹 배고플 때. 나 지금 너무 배고프을 엄청 봐요. 아, 네. 이게 한 번에 찍어서 네. 많이 먹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하고 있어? 그래서 살만. 아니 아,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진짜 호흡질 걸? 그런 분들은 대사가 약간 우리랑 다르지 않아? 그런 분들은 먹고 운동을 엄청 엄청 하시더만. 나도 어제 아, 그 속재, 속제 산책 두 시간. <웃음> 야, 남산 그 약간 좀 빡센 코스가 있더만. 있어요. 남산 코스 되게 많아. 계단 타고 올라가네. 열개 나와요. 그거 하는데 그걸 힘들더라고. 네. 그, 그쪽, 그 공원 쪽으로 올라가네. 그 간식거리 안안 간식? 사야 되나? <웃음> 이건 본격적으로 시작인가요? 어 자, 이제 더 브이라이브 싸요입니다 뭐, 방생할까요? 아, 오늘을 사고 싶어 나는 어떻게 해? 뭐 가져와? 뭐 잡어 가져와? 네, 아니, 뭐, 잠시만. 뭐, 뭐, 우리 은희 탈 때는 거. 여기 막뭐뭐 뭐 많이 쌓아. 아, 저그위층에서 네. 러닝 좀 띄고 올테니까뭐 하고 내시고. 일단 나 일단 내가 시키고 있을게요. 저 하우스 좀프리스타일 연습하게. 중간하는 이야 비즈코를 안 하는 저래요? 나 죽겠어 아, 좀 터지겠다 터지 아, 아, 그래, 나 일단 배고프니까 네. 자, 자 네. 여러분, 알았어요 네, 자, 자, 자, 자, 자, 이제 자, 자, 자 이시다 그러니까 마무리하시야 돼요 여러분들또 조용시간이니까 아, 저희도 드시고요 작업하러 가는될것 같아요 일단 어화로 가야 돼 자, 자 <웃음> 이형 다른 작업하러 가네 오늘 또 제가 또 어제 또 30분 만에 또 두고 오고 있었죠 아, 그래 30분만에 두고 오세요? 예예 예. 천재야 그아니까다 써놓고 대단한 천재인데 <웃음> 대단한 천재인데 끝났어요? <웃음> 아, 아, 네? 태양씨 이제는 내는 거죠? <웃음> 아, 네, 예, 예. 어, 아니 어, 제가 태형이 그동안 태양이 들을 곡이 아, 진짜 아, 많았는데 태양이가한 1년 들면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이제는 이제 좀 괜찮죠? 야,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해나 태형이 좀 괜찮았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해 이제는 이제 나 태형이 좀 괜찮네 어? 아 그럼 형아난 괜찮은데 한다고 들 아니 요즘이 제일 좋지 않아요? 아이, 그렇지 약간 피크죠 물론 오늘의 너가 어제 너가 맞지그 아... 매일 매일 발전해야지 그렇지 이제 이게다간에 뭐, 우리도, 우리도 이제 기대해 주시죠 여일정일일일일일일일일베가스에시다 시윤 베가스 시 베가스 한국이와주시 우리 또 어, 생각보다 해들도꽤있 그러니까요 나 그게 그런 줄알았어 경리를 하신가어 모르겠어요 경리나 하셔야죠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 우리 21일 이후에 콘서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에 재밌습니다. 우리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브이라이브 또 만나요. 좋죠. 한번 하 우리 아이고. 우리 이제 베가스에서 모읍시다. 야! 자, 출동! 출 자. 자, 이런 거는 바꾸 하면 안 된다고. 자, 다들 자, 좋다.